심해 러필라그를 내보자 아 진짜로 왜 그래 나한테 안돼 안돼 뭐야 보적인데? 여거 요거 요 좋은데요? 잡을 겁지 잡게 돼있다 그죠? 아 무슨 변신을 뺏어갔어 쟤는 하필이면은 아 진짜 저런애같아 네, 아 개알밉네 진짜 그 어넣자 힘들어 뛰어 넣고 최대한 잘못넌 노력을 쏟을 가도 없어 빨리는 강한 개랑 불꽃 하나랑 정리가 안될것 같은데. 잘아못 <웃음> 잡는데다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진짜. 목소리> 아, 씨, 아, 음, 아, 산토마, 빨리 나오자, 씨. 아, 씨, 견셉생, 씨. 여기 하고 견셉생 한번 잡나? 될것 같은데? 강화되면서 죽이지 않나, 이거? 4대 많이? 이제 6대 많이? 그 잡았다 쏘리 음. 질러 이겼네 이제 은미 8데미네 우드레셔 죽일까 견스으로 죽일까 견스펭 솔로콤막개통대기네 상대 뭐, 8만원 되기 전에만 깔면 되지. 또 은신인데, 이거는. 힘들어? 애같은 거. 김깨비, 한번할수있거게안내그리고 흠흠 보은 취물 정리 학교 센서 이번엔 <웃음> 불길하고 싶은데 게임 나가 올클리어~~ 중간 한개 더 쓰고 깔끔 어떤이야 <놀냐>, 이 자식아 나갔냐 살면 다있을것 같긴 한데, 염가발, 알리쉬, 염가발, 아아가다나요 호식 좋다 뱀가발말다음에한번더뱀가가발하고또 음. 내고 와, 지렸다. 와, 이 거리기네. 오, 어우, 개 힘들었다. 진동깨비가 이렇게만 안 들어가면 돼요